안녕하세요. 24살 이은비입니다 지금 쇼핑몰 운영하고 있어요. 수술하고 차차부 비키니 촬영하러 왔어요. 수술한 지는 한두달 정도 됐어요. 회복력이 빨라서 차이 많죠. 옛날에 이런 비키니 촬영도 못하고 다른 모델 쓰고 그랬거든요. 그때는 왜 이런 비키니를 <웃음> 가슴이 없으니까 못 입죠. 저는 그냥 기본 75A였는데 지금은 75C 정도 아, 하긴 해요. 뱃살 같은 건 하는데 가슴은 안아져요.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야 되는 데 반응이 없었어요, 원래 애들이. 그냥 친구들은 원래 커요. 다 커요. 네, 옛날엔 비키니 보면 무조건 와이어 있는 거 찾고 패드 들어갈 수 있는 걸 찾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이쁘면 바로 살수 있으니까. 옷 같은 거 입을 때 그냥 막 입어도 되고. 옛날에는 신경 썼던 거 이제는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그런 점이 되게 편한 것 같아요.